주식으로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비결은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자본금 100%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본금 100%로 하면 필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안 불안해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머피의 법칙에 걸려듭니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주식 이론 즉 이성 50% 감정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공부를 많이 했어도 감정 앞에서는 가을 낙엽지듯이 떨어집니다. 주식 공부가 나무라고 한다면 감정은 가을의 찬기운이기에 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 결국 찬설이에 낙엽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식 1년차 주식에서 손해보는 분들은 필히 자본의 10%로 시작해서 아무 부담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필망이며 내가 얼마를 손해봤는데 안 된다고 본전 찾겠다고 하지만 이건 깊은 수렁으로 빠져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잃어버려서 속상하고 본전을 찾고 싶어도 자본의 10%선에서 다시 자기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테스트해보고 30% 50% 정도 손해를 보면 더 이상 주식 하면 안 됩니다. 펀드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하시고 주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본금 50% 이상 하시면 필히 투자하시면 불안합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주식으로 돈 벌어도 약값으로 다 나갑니다. 돈을 벌어도 아내에게 욕먹고 사회생활도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본금 10% 정도로 하는데도 잃어버릴까 두렵다면 그것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많은 주식 격언이 있지만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런 주식 격언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아무런 붕안함이 없으면 주식 격언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대로 따라서 매매하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난 감정을 잘 조절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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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빈자리 첫 번째 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못 챙겨주어 마음이 허전하여 하루를 보내고 늦게 돌아와 침대에 벌렁 누웠는데 순간 푹 휴소리를 내며 손가락만하게 부러 터진 라면 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졌습니다. 펄펄 끓은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난 과정은 무시하고 아이를 불러 마구 때렸습니다. 계속 때리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이 울면서 한 한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소에 가스렌지 불을 함부로 켜면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하고 데워진 물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지 않게 이불로 덮어 놓았는데 아빠 올 때. 너무 반가워 깜빡 잊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 방문에 오랫동안 머리를 기대어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이 있고 난후내 나름대로 4년 전내 곁을 떠난 아내 목까지 하려고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도 티 없이 맑게 커가고 아이의 나이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내년에는 학교에 갑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퇴를 하고 집에 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를 부르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집으로 와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한마디 변명도 않고 잘못을 빌더군요. 세번째는 그날 이후 글을 다 배웠다고 너무 기뻐하며 저녁만 되면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글을 써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지만 하늘에서 아이 모습을 보고 미소지을 아내를 생각하니 난또 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는데 또... 아이가 한 차례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우표도 없이 편지 300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들지 않으려 했던 매를 또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변명 않고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우체국에서 편지 모두를 가지고 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순간 울컥 나의 눈시울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어 울음을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편지를 써왔는데 우체통보다 키가 작아서 오기만 하다가 요즘 들어 다시 재보니 우체통에 손이 닿길래 그동안 써온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자고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꺼내 그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태우던 편지 하나를 읽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그래서 난 아빠가 마구 때렸는데도 난 끝까지 얘기 안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오는 거 본다. 근데 나 엄마 생각 이제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